됐어 어디로 갈까야 다이스! 굿패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오해 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한두적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프리스타일 2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오늘 할 콘텐츠는 뭐냐면 이 프리스타일 2에서도 여러가지 공격전술이 존재하거든요 그중 슈팅가드를 이용하는 어웨이라는 전술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방을 하나 만들게요 어웨이 어웨이는 일단 슈팅가드는 필수로 존재해야 되는 그 전술이거든요 슈팅가드랑 빈명포스 어, 어웨이를 조금 설명해드리면 실제 그 농구에서 슈팅 가드가 형수술을 쏘기 위해서 빅맨들의 그 스크린을 받고 움직이는 무빙을 치잖아요. 그 전술을 프리스타일즈에서는 어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희 팀 포메이션 포지션이 다 들어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웨이란 포지션은 이 가드 이 패스를 주는 사람의 센스가 제일 중요한데요. 저도 한 센스하지 않습니까? 오, 구월 셔스트요? <웃음> <웃음> 상대팀은 일단 상대팀 전술은 이 스윙맨 센터 포인트 같은 제일 기본적인 스윙 전술인 것같 스윙 전술이랑 어웨이 전술 스윙 시작하죠 집중할게요 집중 됐어 따비따비 어웨이 전술 나갑니다 어웨이 전술 여기서 키핑을 하고, 한 대, 우리 팀의슈팅가드 움직임을 봐야 돼요. 슈팅가드가 탁 나갈 때 패스 딱. 그렇지, 나이스 지금 슈팅가드가 3점을 나가서 우리 팀에 있는 센터가 골목동학교 차사 되었죠. 잘했다. 베이스 아, 굿. 바로 패스. 나이스 바로 패스 준 타이밍과 슈팅가드가 나가는 타이밍이 좋았어 역시. 제가 기가 막드 페스 팀이었죠? 준 좋아요? 비좋 어, 까비 까 아, 다시 이상 뭐야? 아 이렇게 가는기 이상구나. 나이스, 코페스. 다시, 다시, 다시. 지금 나이스. 슈가인 딱. 시대에 솔리데, 트이누레이 슈. 아, 트레이. 야, 야, 야. 다시. 다시. 다시. 다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다 이성 슈가가 3점으로 나갈때 상자팀 센터가 헬프사이드가 깊어가지고 우리 팀 센터가 너무 큰 찬스가 나죠 정면을 좋아한 하것같더라고요 카비 패스할게요 네이스 패스! 레이스 다이스! 됐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오해 전수입니다. 어우 아, 같이 수면 잘해야 되데 수면 연습 좀 해야 될것 같아. 다시 한번 더. 2, 4. 굿! 다시, 까비. 제가 할게요. 다시, 다시. Nice! 까비, 까비, 까비. 레이스! 어 미안하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아, 레이스! 좋아요. 14dc. 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사요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이이 다시 미스매치 나이스 방금 슈아가 나갈 때 단지팀 센터가 나가니까 골밑에 있는 로마크 센터는 패스 방금 인셉 당할뻔했어요 이쪽이야! 하이씨 까비 아이식다 움직여, 움직여 되셨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방금 제가 키피너를 잘 못했어요 단지팀한테 뺏길뻔 해가지고 I s h 고 u 고 d call. It's a joke. I s 리죠 d I said, I said, I said, I 어 a i d I s 이 방금 제스페셜잘 못했어 마이 미스 마이 미스 쏘리 쏘리 쏘리 여기다 엔드라인 좋아하죠 아이씨 이번운드 길바! 아. 미안 미안 미안 다시 어웨이만 잘하면 찬스 쉽게 나거든요 캡나이스 바비 다시 아우 씨, 쏠리. 자 잘했어, 잘했어. 첫사 왔다. 아직 제가 아직, 오예, 어,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아, 소개만 시켜 드리려고. 근데 지금 현태가 비죠 지금. 됐다. 벌스. 안할 때는 직접 해결돼야 돼요. 이렇게. 비겁한 변명입니다. 장비. 헤이, 나이스 패스. 여기서 오우 쏘리 마이 미스 마이 미스 다시 여기서 한번 오이 어, 예, 저도 성공시켜 <목소리> 주면 되거든요 <목소리> 다시 핑 쏘리 다이씨 다오 다이씨 좋아 좋아 좋아 <목소리> 점차 <7점점. 목소리> 3점 조심해야돼요 다이씨 이점을 줘도 될것같아요 가자 해볼게요. 오야통과하한 어, 됐어. 어, 들어갈 까나다스코너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오해입니다. 한패. 직격 코너 좋아하 아, 해 스톱슛 좋아. 다시 체스 안났 탑, 비어 나이스! 정차. <목> 아 어웨전술 어어어 이렇게 잘 쓰면 되게 되게 쉬워요. 거든요 아, 어해다 아, 아아아 다시. 아 다시, 다시, 다시. 점점, 점점. 천천히 아이씨 최을다 oh, 시간 받아이스 nice. 방금 그 놓쳐버렸어 경기 까비 한참 한그긁어슬 시간 1 없어 어? 경기 한번더 제대로 선길 시키자 한참 가는 척스 까비 다시스정 야, 최종 동료를 볼까요? 어, 6득점, 6어시스트, 1스틸, 3루즈고 이렇게 어웨이면그 어시스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프리스타2 여러가지 전술 중에 어웨이 전술을 소개시켜드렸거든요 이렇게 프리스타 2에도 여러가지 전술들이 존재하니까 제가 여러분께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긿.